허니콤보 먹어볼까 새롭게 태어난 떡볶이와 함께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먹어볼까 야 허니콤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진짜 오랜만에 교촌 허니콤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에서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거든요 국물 맵떡 야 교촌 떡볶이 예전에 마라 떡볶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방송하면서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그 교촌 담당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랬더니 아 이거 1뉴을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1년 후에 <웃음> 나왔다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고 이번에는 괜찮은지 어떤지 허니콤보랑 궁합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포 포테이토 앤 칩스 전보 팩 해서 얘는 6,000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는 교촌 트러플 시즈닝을 같이 줍니다 그 트러플 치킨 있었잖아요 아마 거기에 올라가는 시즈닝이 아닐까 렇게 예상이 되네요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와... 장난 아니다 감자 먼저 먹어도 될까요? <웃음>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 허니콤보다. 맛있는데? 괜찮은데요? 일단은 양이 좀 그때보다 많아진 것 같다 요즘 떡볶이집들 기준으로 하면은 왠지 한 6,000원? 7,000원 정도 하는 떡볶이 양을 9,000원 정도에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우리가 먹는 국물 떡볶이 맛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간이 짭짤하고 세요 그래서 찍어 먹었을 때좀잘 올.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엽떡에 허니콤보 조합을 먹고 싶을 때 엽떡에서 엽떡 플러스 맵봉 시켜 먹는 것보다는 <웃음> 교촌에서 허니콤보 플러스 이거 시켜 먹 좀더 나은 것 같다. 그거는 정확한 것 같아, 내가 보기에는. 음. 허니콤보의 맛을 더 업시켜주는 조합은 확실합니다. 짠짠이라 별로 안 어울리는. 이거는 진짜 뿌링클이랑 트러플 좋아하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아... 많았습니다. 아 오늘 교촌 신메뉴 먹어봤는데요 사실 사이드로 떡볶이랑 감자칩이 나왔다고 해서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떡볶이랑 허니콤보의 조합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허니콤보랑 얘는 안 어울린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